가요 가족 들진 찍으러 가요 안녕 오빠 오빠 안녕 해봐 어, 뭐야 여기 밝아가지 안녕 아냐, 아 아냐, 아냐, 안녕 여기 보자 아 예쁘다 아냐, 어. 아아 여기, 여기. 예쁘다 <웃음> <웃음> 뭐야? 진짜 나비야? 어, 네. 진짜로? 진짜요? 진짜손 머리 쪽으로 한번 올려볼까요? 정확하게 이렇게 옆에 보이죠? 저한테 보인다는 느낌요 안에선 너무 힘들어했어서 그냥 아, 살짝 간단한 네. 거거든요 <웃음> 여기가 지금 거의 90도로 이렇게 돼있어요어지금좀 네, 살짝 네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쪽 쪽돌이가 <웃음> 아버지 안,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지는. <웃음> 그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 아파 아빠 아파 아파 아빠오두두아빠아빠 안녕 안녕 안녕 아 a p a papa, a p a a p a a p a a p a a p a a p a a 응 알았다 야다고멍지 저는 약간, 약간 자연스럽게 조금만 해주세요 보다는 그냥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어네 어, 맞아요 <웃음> 저는 많이 해주세요 했... <웃음> 자연스러운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long before.